안녕하세요. 프로 언박싱으로 잡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과연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박스 안에 담겼던 물건은 고야 M1 프로 마이크인데요 어, 제가 원래 마이크를 쓰는데 이 마이크를 쓸때복식호흡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어, 지금은 제가 복근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<웃음>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야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중고나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<웃음> 제가 중고나매니아거든요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? 어 무슨... 카드터에 들어있는 것 같아 뭐야? <웃음> 아 이게 그거구나 어, 일단, 어, 이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어, 되게 고급지다, 포장이. 선이 되게 긴것 같아요. 와. 잘돼 있다. 음. 어 약간 지금 본품들은 이렇게 밖에 없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엔 카메라에 꽂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어, 그런데 되게 진짜 고급지네요 포장하는 데가 선이 되게 길어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긴방 필요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따가 촬영할 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어, 리뷰를 하고 나서 할 예정이어가지고요. 바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루에 두 개를 올릴 줄은 몰랐네요. 이거는 바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